안녕하세요 트래비스입니다. 배틀필드5가 타이드 오브 워 서곡의 2주차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배틀필드5에는 크고 작은 일과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정식 출시한지 한달도 되지 않은 게임이 33% 할인을 한다든지 특정 플랫폼과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겐 50% 할인을 하는 등 새로 발매한 게임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12월 4일 시작한 타이드 오브 워 서곡의 대규모 패치, 그로 인해 발생한 버그를 수정하는 패치를 하더니 최근에는 TTK, 그러니까 사살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서버사이드 패치를 통해 또다시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게임은 한번 패치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논란을 낳게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패치 중 단연 돋보이는 건 TTK 패치입니다. 수많은 배틀필드 플레이어들이 배틀필드5의 전작인 배틀필드1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건플레이입니다. 배틀필드1의 랜덤 리콜과 다르게 5에서는 상대적으로 플레이어가 의도한 대로 탄착군이 형성되는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다양한 FPS를 즐기는 유저라면 배틀필드5는 근래의 f p s 의 건플레이 스타일을 도입하여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고 또 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게 설계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자신이 좋은 건플레이 스킬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여 적을 사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배트필드 1보다 5에서 더큰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 이 건플레이가 두 번의 패치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서곡 패치를 통해 특정 총계의 데미지 상향과 하향 SMG류의 탄속 버프 등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번 TTK 패치를 통해 대부분의 총이 데미지 간접 너프를 받았습니다. 헤드를 제외한 데미지 비율이 낮아진 것인데요. 이를 통해 기존 교정거리에서 몸샷 기준으로 4발이던 게 5발로 5발이던 게 6발로 바뀌는 등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설트 AR을 기준으로 보면 근거리 기준 5발에서 4발로 그리고 다시 5발로 변화한 것이죠. 이렇게만 보면 그냥 패치 이전으로 돌아간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고요 그런데 이 패치는 특정 총기를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데미지 배율을 조정함으로써 중거리 이상에서부터 적을 죽이는데 필요한 총알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전거리 세발 확정인 어설티의 DMR, 개베어 사함이나 젤프 스트라더 같은 총도 거리에 따라서 한 발씩 더 필요하게 바뀌었습니다. 서포트의 경기관총도 이런 조건을 통해 간접 너프를 받았습니다. 다이스가 새로운 배틀필드5 프랜차이즈를 통해 강조하던 군대 플레이와 건플레이가 희미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패치가 되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존 느낌으로 플레이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게임은 근거리 교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병과에 따라 중거리 원거리 교전도 있으며 상대방이 원거리와 근거리에 섞여 있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교전 시나리오 안에서 전투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 속에서 교전을 하는 동안 느낀 것은 상대적으로 적을 죽이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배틀필드5의 핵심인 건플레이 재미가 크게 반감했다는 것이죠. 어설트의 총중 슈트룸 개베어와 STG44는 데미지 모델이 똑같은 총입니다. RPM과 반동 패턴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는 정도였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저의 취향에 맞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패치를 통해 어떻게 변했을까요? 기존 내발이 다섯 발로 변경되었으니 STG보다 RPM이 높은 슈트룸 개배어가 매우 많이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중거리 이상의 경우 사살까지 필요한 총알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RPM이 높은 슈트룸 개배어가 유리해졌죠. 서포트의 경우 로이스나 브랜 같은 총은 이제 최소 다섯 발이 필요하고 그마저도 거리가 멀어지면 사살까지 필요한 총알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 적을 죽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VGO, 그러니까 비커스나 MG사이 같은 총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근거리 한발 킬이 나는 샷건 등이 다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딕의 경우는 아예 선택지가 줄었습니다. 초근거리 수음이 근중거리 톰슨으로 양분화되어서 다른 총기에 손을 대기가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근거리는 고rpm 총기를 사용해 TTK 패치를 상쇄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특정 총기의 집중화로 인해 게임을 더욱 단순하고 지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시나리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우리가 즐기고 있던 배틀필드1의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병과의 특정 총기만 유리해진 패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총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잃고 교전거리에 맞게 한 가지 총기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달 만에 신작에서 전작의 망령을 흘깃 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이스는 TTD, 그러니까 유저가 죽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유저로부터 너무 빨리 죽는다는 의견을 받아서라고 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 조금 고개를 갸우뚱한 거리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만 판단한다면 근거리 교전은 기존과 동일 중거리 이상은 이전보다 덜 죽겠지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덜 죽는 경우는 많지 않고 느낌상 TTD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번째는 TTK가 유저가 느끼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 두번째는 총기의 데미지 모델보다 핀과 네코드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벽 뒤로 완전히 돌아도 유저가 죽는 이유는 데미지 판정을 담은 패킷은 이미 서버에서 처리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1,2프레임 안에 내가 죽는 이유도 여러 유저에게 동시에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네코드와 핑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적을 죽이는 것은 조금 더 어려워졌고 죽는 것은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제시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리가 벌어질수록 내가 덜 죽는다고요? 반대로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죽이기 어렵게 되는 것이니 거리가 벌어지면 아예 적을 공격하지 않거나 원거리 총기류를 들고 적을 찾아다니는 소극적인 플레이로 기결된다는 것입니다. 근거리에서조차 TTK로 인해 두 명의 적을 상대하는 것도 매우 버거워졌습니다. 1대1 상황이라면 헤드를 한 방이라도 먼저 맞추는 쪽과 보 r p m 총을 소지한 쪽이 유리해지겠네요. 이를 통해 적을 죽이는 것은 조금 더 어려워졌으나 내가 죽는 것은 같으니 게임이 더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다이스가 이런 패치를 진행한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저는 이걸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게임에서 최대한 높은 판매량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번째로 신규 유입된 수동적인 유저가 멀티플레이에서 너무 쉽게 죽음으로써 게임이 재미없고 어렵게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유저들은 게임을 몇번 즐기고 더 이상 즐기지 않았고 다이스는 이것이 판매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외국 유튜버들이 한결같이 지적 하는 것중 하나는 수동적인 유저보다 배틀필드를 사랑하는 코어 유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인데요 배틀필드 베테랑이라는 부심 때문이 아니라 코어 유저는 정말 게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유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이고 같은 목소리가 나온다면 다이슨은 뭔가 매우 많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슨은 콘퀘스트 코어라는 모드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바로 TTK 패치 이전의 데미지 모드를 담고 있는 서버인데요. 컨퀘스트만 즐길 수 있고 다른 모드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배틀필드1 때는 CTE가 있어서 특정 기간 테스트를 하고 피드백을 받아 정식 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간 과정이 없는 걸 보니 다이스가 어지간히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지금 다이스가 해야 할 일은 일괄적인 무기의 밸런스 조절이 아니라 게임을 진행하면서 피곤하게 만드는 버그를 우선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농담처럼 얘기하는 1패 3버 그러니까 하나를 패치하면 3개의 버그가 생긴다는 배틀필드 시리즈의 전통이 5에서도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이뿐입니까? 아시아섭의 창고라는 전염병보다 무서운 중국인의 핵사용에 대해서도 기존 작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저들이 PTSD에 걸리지 않은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죠. 발매 후 단기간에 핵이 나온다는 것은 배틀필드5가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핵 개발자들 입장에선 개이득이죠. 별다른 노력 없이 뚝딱 만들어낼 수 있으니 유저들이 열심히 리포트를 하지만 어제 핵을 사용했던 중국 유저는 오늘도 당당하게 내일도 당당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밸런스 패치는 중요하지만 앞서 언급한 버그와 핵을 잡는게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라도 모르는 사람에게 뚜드려 맞는 것보다 핵에게 뚜드려 맞는게 더 열받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상적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지 이상한 헬멧 따위가 아닌 듯이요. 다이스가 다이스 했다. 이건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뿌리깊은 불신과 비판의 은유가 있다는 것을 다이스가 인지했으면 합니다. 저는 트레비스였고요 댓글을 통해 이번 TTK의 변경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영상이 좋았던 싫었던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